자, 진자의 마켓이, 진자의 마켓. 자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자, 마켓에 왔습니다. 어 아침 지금 일곱 시거든요. 엄청 분주합니다 여기는. 자진자의 마켓이 진자이 마켓. 자 이번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원래는 파마스 마켓이에요.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쪽으로. 하이. 아, 하이. 마음에 드는 아이템 <웃음> 카메라 그랩이에요. <웃음> 300 바트. 요큰게300 바트. 요거 작은 거는 뭐100 바트. 어 되게 이뻐요. 우영수. 자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? 이거 아니요어 잠깐만, 잠깐만. 검정은 이니셜. 게 그렇죠. 이 패턴? 그거나 예쁘다. 이거 이거 이거 그게 이쁜 것 같아 이아 사고 싶은 것들 진짜 너무 많아요 아 먹는 건 항상 있구나 오뭐 아이스크림도 그리고 쿠키 커피와 쿠키 RPG 맞이것요 어. 절된다이1 0 어. 게 이렇게. 이당야 놀라인더라운 놀라운 야, 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 고그 그래, 그래, 뭐, 이쪽은 그냥 어저 코카콜라 음. 음. 음. 가 아, 우리가 필요한 아이템을 찾았구나 필요한, 거야. 이거 저기, 사람 카라, 아, 네, 네, 딱 색깔이 딱 구매했어 음, 음, 아, 진리장 응, 진리장파머치 오, 맞아 포토, 세포대로 이쁘다쁘죠 응. 이거 그냥 더 넣어둘 거 같은 거 같아 어, 가격이 <웃음> 막 저렴하진 않네 음, 확실히 여기게 퀄리티가 좋습니다. 이거 맡을게. 이 로프런 드메이즈는 어디가나 다 있어. 이 이야... 신기해요. 용도 있고. 와우 신발이쁘다. <목소리> 엄청 귀엽다. 아, 이것도 있고... 아니야, 아빠는 안 해도 되는데... 귀엽다고 다살순 없어... 어... 미니언... 거 기대면 안 돼... 뭐... 이거는 핸드폰이야. 열아... 이거 한번매 볼래? 그럼 미니언즈... 아주 핸드메이다 590... 와 이거 1250받 저는 저거를 단순 300받에 샀습니다 품정에서자 이거 100받이에요 호가콜라 근데 이거 어떻게 갖고 가냐고 수입하고 저래요 이거는 150받 이거는 200받 이거 예네 <웃음> 우리는 나 머리 잘라요